조심스럽게 이제 모든 일에 다시시하고 해외 나간다 그래도 다카라서 괜히 또 애들 있니까 무서워서 더 취시했던 거 그런 거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쫓겨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쉽게 그렇게 없애지 못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무섭죠 겁이 나고 다카리뉴 아 쉬는 분이 얘기해 줬어요 여기 가보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해서. 설명도 잘해주시고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냥 잘 해결돼서 다들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<웃음>